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즘 핫한 립 제품을 가져왔어요. 바로바로 짠! 임보라님이 만드신 브랜드인 퍼플리쉬 립 제품을 가져왔어요. 초반에 나왔던 네가지 컬러를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바이올렛하고 로즈코라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샀는데요. 개인적으로 퍼플리쉬 립은 제가 정말 정말 잘 썼어요. 초반 네가지 컬러 중에서는 제가 누드 컬러랑 퍼플 컬러를 제일 많이 사용했었어요. 퍼플은 진짜... 바닥을 보이고 있어서 별로 없고요. 누드 컬러는 다 써서 한통더 샀어요. 얘네는 제가 유럽 여행 갔을 때도 가져가서 진짜 열심히 발랐어요. 그 정도로 제가 애정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그전 기본 색상 4개랑 신상 컬러 2개 발색하고 발림 소개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패키지는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에 하단에 컬러별로 퍼플리쉬 로고가 있어 색상 확인이 쉬웠어요. 퍼플리쉬 립은 꿀 추출물이 들어있어 굉장히 촉촉하면서 부드러운 발림성을 가지고 있어요. 공기처럼 가벼운 텍스처로 각질 부각 없이 입술 사이사이를 잘 메꿔줘요. 발랐을 때는 벨벳 제형인데 입술 속은 되게 촉촉하고 수분감이 느껴져요. 발랐을 때만 촉촉한 게 아니라 계속 유지가 돼요. 제가 처음에 이 제품을 샀을 때 사실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썼었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주름 끼임이나 각질 부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페인트 벗겨지듯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너무 별로다 못 쓰겠다고 안 썼는데 얘는 사용법을 알고 나면 은 진짜 최애템이에요. 이 제품은 많이 입술에 바르거나 고르게 발리지 않으면 입술에 흡수되지 않은 나머지가 이렇게 벗겨지듯이 떨어져요. 입구에서 엄청 열심히 덜어서 소량만 입술 위에 올려주고 여러 번 덧발라주는 게 훨씬 발색도 예쁘게 되고 지속력도 오래가거든요. 근데 묻어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묻은 병에 이렇게 조금 묻어나오는 건 심하거든요. 근데 착색력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묻어나와도 색상 유지는 꽤 되는 편이에요. 이렇게 바르고 몇분 후에 립앤아이 리무버를 사용해서 지워도 금방 착색돼서 잘안 지워져요. 첫 번째는 퍼스널 누드입니다. 펄스널 누드는 흰기가 많이 도는 연한 코랄 색상으로 어떤 컬러와도 잘 어울려 베이스로 사용하기 좋은 색상이에요. 두 번째는 펄스널 로즈 코랄입니다. 흰기 도는 말린 장미 컬러로 데일리로 바르기 무난한 컬러예요. 세번째는 펄스널 퍼플입니다. 말린 장미 컬러의 보라색을 살짝 섞은 느낌이에요. 생각보다 보랏빛이 강하진 않았어요. 네번째는 펄스널 바이올렛입니다. 포도주를 연상시키는 딥한 컬러로 겨울 쿨톤 분들에게 찰떡이에요. 다섯 번째는 펄스널 레드 브라운입니다. 톤 다운된 오렌지 레드 느낌이에요. 생각보다 딥한 느낌은 없었답니다. 마지막으로 펄스널 레드입니다. 굉장히 쨍한 핑크빛이 도는 레드 컬러입니다. 리 포인트 주기 좋은 컬러예요. 이렇게 해서 퍼플리쉬립 6종을 소개해봤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인스타도 팔로우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안녕.